2019년 7월 엄마의 생신날, 나는 엄마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내가 사랑하는 유럽을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깊은 잠이 든 나와 달리 엄마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 패키지 팀원들을 만났다. 숙소로 가는 길, 조금씩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본격적인 투어의 시작 유럽이 폭염으로 앓고 있다는 뉴스가 무색할 만큼 춥고 흐린 날이었다 결국 또 비가 내린다 이번 여행의 첫 도시 하이타트에 도착했다 음, 저렇게 먹냐? 오, 우리 젖는 거좀봐요 에헤 음, 배출봐 배출 <웃음> 엄마랑 할이프샷트 <하이쉬트. 웃음> 다른 팀원들이 선택 관광을간 사이 엄마와 나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웃음> 잠시 비도 피할 겸 느긋하게 수다를 떨러 4년 전 명지와 함께 갔던 카페에 다시 왔다 <웃음> <웃음> 엄마는 이곳에서 마신 캐모마일 티를 아주 좋아하셨다 엄마에게 맑은 날의 할슈타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 모차르트의 외갓집에 있는 길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 눈에 들어오는 초록빛 풍경이 참 아름답다. 다행히 조금씩 햇빛도 나기 시작한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게는 예상외로 매우 예뻤다. 점심 식사 후 엄마와 동네 산책하기. <웃음> 엄마. 손 한번 흔들어줘요. 근데 네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니, 벌레? 여기서? 응. 엄마는 딸을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눌렀는데 동영상 버튼이었다. 아 하지만 엄마의 귀여운 아 실수 덕분에 오히려 생동감 있는 그날의 모습이 담겼다. 잔잔한 호수가 잘 어울리는 평화로운 동네다. 야채가 먹어가면서 야기 가면서 앉아서 이런 점이 있냐 동네 안쪽으로 걸어가니 선착장도 보인다. 선택관광을 안했을 때 얻는 여유가 오히려 마음에 든다. 패키지라서 가능한 1일 3도시 짤츠부르크에 왔다. 하지만 패키지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도시를 짧은 시간 안에 훑고 지나가야 한다. 지난번 겨울에 왔을 때 회색빛이던 미라벨 정원이 알록달록 색칠되어 있다. 자유 여행이 익숙한 나에겐 정신없이 바쁜 첫날이 지나간다. 둘째 날 노란 밀크 수도원을 지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도착했다. 잔시간동안 벨베데레 궁전에 갔다가 발이 아픈 엄마를 위해 카페로 갔다. 아까 그공원 찍었던 사진잖아. 그잘 나왔잖아. 다 다음날 관광객이 붐비기 전 아주 이른 시간에 순부름 궁전에 갔다. 선택관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이 벤츠에 누워 낮잠을 잤다. 엄마도 낮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행여나 내 얼굴이 탈까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이동버스에 타자마자 보아 떨어졌는데 갑자기 슬로바키아라고 한다. 다시 정신을차려보니 이번엔 헝가리다. 1일 3개국. 패키지 여행은 대단하다. 네, 헝가리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권은 총리한테 있 부다 왕궁에 도착하니 세상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중이다. 지도가 없었네요. 없 아, 지도 나무 있죠, 나무? 나무들. 여기 네. 바로 잔디가 있다, 잔디. 잔디. 겨울에 왔을 땐 보지 못했던 여름의 새빨간 석양빛이 좋다 어부의 요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다페스트의 여름밤을 즐기는 중이다 우리를 반겨주는 듯 아주 동그랗고 예쁜 핑크무늬 떴다 벨레르츠 언덕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한다. 부다페스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꽤긴 시간을 달려 체코로 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마을 텔츠. 달로 귀여운 건물들 덕분에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것 같다. 물리츠키 음. 연못에 비친 텔츠성까지 왠지 낭만적이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여행 후 텔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다음 도시는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체스키크룸로프. 워낙 유명한 곳이니 포토스파 망토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적의 침입을 막던 곰은 상징처럼 남아 있다. <목소리> 꽤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흘루복하성 아침부터 계속 걸어 힘든 엄마와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었다 단정하게 이발한 야외 정원과 온실 덕분인지 꽃내음이 좋다 아쉽게도 시간이 늦어 내불장은 불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중국집 앞, 귀여운 고양이가 반겨준다. 다음날 펠젠이라는 도시에 왔다. 폴란드가 생각나는 동유럽풍 집들이 둘러싼 광장에는 새참 물줄기가 흐르는 거대한 금빛 분수대가 있다. 다음 도시는 내가 좋아하는 트라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까르교다, 까르교. 까르게 응. 우리 건너 가서 만나자 있지? 어. 여기 아저씨도 아직도 계시네? 브리치 밴드는 여전히 까르교 한 편에 자리하고 있다. 괜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반가웠다. 프라하에 처음 왔을 때 동상을 만지며 다시 프라하에 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소원을 들어줬나보다 프라하성까지는 트램을 타고 올라간다 트램을 타면 정말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음. 바칠라프 광장 끝자락에 위치한 쇼핑몰에 올라가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라하의 비밀장소다 판다와 북극곰이 춤을 추는 광장에 모여 다같이 까를교의 야경을 보러 간다 급하게 안 걸어도 될것 같은데? 엄마 다리 조심해 다리 <목소리>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모렸다 아름다운 프라하의 밤이 전 온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던 말들도 집에 갈 시간 한번더 프라하의 밤을 눈에 담아본다 우렁찬 북소리에 돌아보니 갑자기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기념품을 살겸 하벨 시장을 구경했다 드레스덴의 날씨는 무척 더웠다 브릴의 테라스는 햇빛을 직격으로 받아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 열을 식히러 빈수다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아, 멋있게 보인다, 여기. 음. 그렇게 보니까. 기사님이 길을 잘못 뜬 덕분에 예전에 없던 체크포인트 찰리에 왔다. 저, 저 아저씨... 추운 겨울날 영주와 케밥 하나 먹겠다고 걸어다녔던 길을 다시 걸으니 감회가 새롭다. 전쟁의 상처가 여실히 드러나는 카이자 빌레눔 교회의 신건물은 내부가 독특하다. 파란색 빛이 왠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와보고 싶었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답답함과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브란운덴브로크 문을 지나니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더위에지쳐 공원으로 왔다. 로 샤를 르텐브로크 성에도 갔지만 너무 더워서 그냥 버스 안에서 구경하기로 했다. <놀람> 안 가봤는데 아아 <놀람> 이거 <서버죠. 놀람> 어느새 떠나기 하루 전날이 다가왔다 음. 날씨가 선선하고 하늘이 파란 게꼭 가을 같다 아기자기한 루텐브로크는 입구부터 이미 내 스타일이다. 365일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케테 볼파르테 하나만으로 로텐브로크를 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의 마지막 숙소는 넓은 들판이 보이는 바트 a 메켄타타임엄마 술을 좋좋하하지않패 패키지에서 만언언들들 별을 을 보며 지지 밤을 을보다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비르츠부르크에 들렸다. 우산 속 우산 속에 있는 것 같다. 저봐 봐. <웃음> 작은 도시들을 보다 프랑크푸르트를 보니 여기는 너무 대도시다. <웃음> 찍고 있어? 간다 가니까 아쉬워서 너 찍고 싶다 해에서인지 유난히 끝이 아쉬운 여행이다. 오다의 여름방학 일기 끝!